결관 아 여기 맨날 진짜 교통 안 좋아서 미루고 미루다가 맨날 안 오고 막 그랬고. 완 땡큐. 가자. 네이버 페이로 하면은 천원 할인 된대. 3층까지 이어져 있고요 네. 특히 뒷면에 나와 있는 전시는 엘리베이터로 3층 가시면 서파정 쪽에서 같이 관람 가능하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쵸? 합니오가꽤 어, 넓은데 <웃음> 예쁜데? 예쁘다 찍어줄까? 네 찍어줄까? 네 찍어줄까? 오케이. <웃음> 올해는 미술관 그만둬야지. 직원이 아주. 음. <웃음> 오 응. 뭔가 무서워. 진짜 새빨간 거짓말 같아.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은 나이다 음. 사진 같은 그림일까요? 그림 같은 음. 사진일까요? 음. 이렇게 <웃음> <웃음> 어 마지막 두 장이 그나마 나은 것 같아 오케이. 근데 진짜 사람이 표정이 무서운 게 뭔가 억지로 웃으려고 하는데 울음 참는 것 같아 응 약간 억지로 웃으려고 하는데 울음을 참는 건지 모르겠데 그러니까 계속 여기 밑에 뭐가 있어 메시지가 헐샵 셀카 샵 셀카 맞아, <웃음> 맞아 여행이 미치다 사람들 여행 가면 다여행이 미치다 근데 이게 진짜 어렵다 인스타, 스타, 회복 스타 이런 사람들, 음. 막렇게이이런사람다게인다이이면게전 음. 세계 이인이몇이야 그니까? 거이말이야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응, 사랑도 거짓말, 웃음도 거짓말 SNS는 사람 같이 있는 거만 올라오는데 나는 혼자라고. 익명. 맞아. 이거 이거 무서. 익명으로 여자인 척하는 사람들. 맞아. 진짜 많아. 이건 뭘까 근데? 인공지능일까? 이거 약간 컴퓨터 작업하는. 내 마음속에 수많은 음. 자아들이고 노랑색이 내 진짜 자아, 다내일어 음. 네? 음. 그니까. <웃음> 여기 줄도 빨간색으로. 음, 빨간색 음. 자기 개발서, 어, 그, 어 어, 어, 어, 막, 약간, 그런 책들 있잖아. 막,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네, 먹고 싶어. 맞아, 맞아. 그런. 막, 이고핸리뷰 약간, 그런 책들. 그런 맞아. 것들. 약간, 근데 책을 요즘에 읽으면서 생각한 게, 응. 막, 책 사면 뭔가 제목에 산다 하잖아. 응. 그니까, 괜히 뭔가 위로받고 싶어서, 응. 다양한 개성이 있는데, 응. 개성 있는 애들을 응. 똑같이 입혀놓으려고 하는? 그런 거 같은데 사회로서 나도 괜찮아. 나니까찮아도아 나도 괜찮아. 나도 괜아 나도 괜찮같아나아맞아나아나아나아도괜비슷하도 괜찮아. 나도 괜고도 이건 아니지. 이거 약간 그거 같지 않아? 그그그 그, 그. 드라마 가그 뭐였냐? 그 스카이 테스. 어. 어. 응. 맞아. 그리고 모두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렇게 하는데 항상 행복할 수만은 없. 맞아, 맞아. 꼭뒷이야기안 나오죠? 맞아. 오, 되게 말 잘했다. <웃음> 어디서 본것 같은데 전에 디즈니 캐릭터 같잖아음그 약간. 약간 그 무슨 캐릭터인지 모르는데 겠 굿즈 같은 거 있잖아 이런 비슷하게 곰돌이 같은 빠른 년생. <웃음> 아, 빠른 맞아 빠른데이문제야 뭐야 이거? 마, 아 여기 있다 빠른 년생. 아, 말과 뱀의 중간, 개와 돼지의 중간. 네. 밤수성이 막 약간 그때서야 약간 자기 속마음? 그런 게 터지니까. 그러니까 막 약, 약간 얘는 현실인데 얘는 약간 밤, 어, 그런 느낌 같지 않아? 맞 결국에 걍 음, 마음도 이렇게 힘드니까 응 음. 챙겨 액자가 이렇게 칠하게 찢은 것 같던 것같더라구음 그렇네 여기 좀... 음, 이 작가는 애니메이션 같은 거에서 봤었던 것 같은데 진짜 무서운 거짓말이야. 이걸 거짓말을 할 때는 진짜 무서운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얘도 사람 같이 하는 건데 자기 아부만 보고 있잖아. 응. 디즈니. 응. 엥? 응. <웃음> 갑자기요? 응. 아 이렇게 남자가 더 꾸밀 수 있다. 막 안 좋은 것만 기억하고 잘해준거는 기억하고 못한 사람만 빠져버 어, 너와 함께 한 시간이 보인다. t h 좋아서 s y 좋지 않았어 h a 정당 s 서 h a 날이 좋았다 r e 비 h a t is w h a 미디어 u are. That is what you are. That 머리가 보이는 건저 그림자인 거지. 어. 저렇게 했데 실제는. 앞을 저렇게. 응. 음. 다. 어머니. 오. 아 그러니까 줄로. 그 아, 어 이게 줄로 돼 있네.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부흥한 영광을 위하여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방금, 응, 응. <웃음> 맞아 맞아 맞아 국민민 국민의 의한 국민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음. 음. 편지 더캠프 맞아 독캠프 편지 같 식단표에 아 식단표에 있는 답글들 어, 어, 어, 어, 어, 어. 거기 식단표 는 게. 응. 시민과 나란히 바꾸자 서울. 바뀌는 게 없죠? <웃음> 당신이 사는 것이 당신의 말이 줍니다 하는데. 좀... 마막맞 서울에서 살더라도 이렇게 다른데 막 당신이 사는 곳이 막 같이 돼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은 이번 보통의 거짓말 전시 어떠셨습니까? 어, 생각이 많지가. 난 아줘 내걸난 아줘 좋아해줘. 내좋아줘